지금은 새벽 6시 반입니다. 학교 가기 전에 과제를 해야 돼요. 과제를 어제 못하고 잠이 들어가지고, 과제를 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으면 월요일에 특히나 하는 일은 일주일 동안 제가 마감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저의 바인더에 맨 앞장에 플래너가 있거든요. 플래너 앞에 항상 체크해요 왜냐면 제 점수는 소중하거든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소중하게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죠 여덟 시 반이 됐어요. 준비하고 학교로 출발했죠. 역시 눈 오는 뉴욕은 굉장히 에름답다. 에름답다. 개웃긴 게 얼굴에 뭐 묻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 행복하게 걸어갔다. 다행히도 룸메 언니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셔가지고 지운. 남만 웃김? 안 웃김? 오케이. 그렇게 학교에 도착했어요 강의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시간표를 확인했는데 12시가 첫 수업이었다 정신 차리자 우연하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일인걸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시간을 때웠죠 집 돌아가기에는 너무 추웠거든요 12시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텀이 길었죠 그래서 11시가 되고 아 그냥 시간도 있을 겸 유튜브 컨텐츠나 만들어야겠다 학과 있는 곳으로 강의실 소개 영상을 찍으러 떠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영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라라따라라 자 오늘은 시 c i 에 있는 스튜디오 띠어를 CG318에 도착했다. 앞에는 시간표가 붙어있고 내부 모습은 이러하다. 의자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통로를 통해 다시 걷기 시작하면 학과 사무실이 있고 같은 과에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곳은 두 번째 공간 c g 기억 안나 310일 겁니다. 시간표가 역시 이렇게 붙어 있고 내부 모습은 이러하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소품들이 옆에 위치해 있다. 이것들은 보는 바와 같이 벽이다. 다시 복도로 돌아가서 쭉 걷다 보면 화장실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우연하게 친구를 만난다. 친구. <웃음> 네,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주겠니? Yes, oh my god. I watch y u r y o t b e all the time. <웃음> 물론. 나그 영상들 다 보고 있어. c o something 뭔가 해 주겠니? h i guys, welcome to u s channel. She's lit. I love like her. She is always fashionable. <웃음> She got the Balenciaga on today. <웃음> <웃음> thank you. love you. 안녕. 우염이의 채널에 잘 왔어. 얘 개쩜. 패핑. 오늘 발렌시아가 신었어. 해동파요. 보통 이튜버들은주일마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시는. 맞아. 맞아. 한 번? 너는 이미 저반 날씨 계속. 네 개는. 근데 이게. 나는 뭐 맞아. 커피 마실래. 나도 맨날 보드. 뭐. 갑자기. 햄치즈. 아 얘는 음식도 즐기잖아요. 는 진짜 고수야 는 그러니까. 거 약간 좀 이렇게 타고난지. 타고난 사람.